잠깐만, 나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. 그 나이디 요 순수하게 나, 이제 낙하로 갈 겁니다. <웃음> 어, 잠깐만, 온 김에 미불까지 미불을 왜 가? 아, 잠깐만, 나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. 그 나이디 요 점프맵 세번 안에 도전을 해가지고... 아, 잠깐, 이거 괜찮나? 점프맵을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.. 아, 오히려 이러면 더, 더 괜찮은 건가? 어차피 포인트 쓸데 없잖아. <웃음> 자 예측을 할 겁니다. 근데 내가 말해둘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뭐 자주 간건 아니야. 두 번밖에 못 가봤나 여기 그걸 아셔야 돼요. 내가 두 번밖에 못 가봤어. 의수요? 네 의수는 안 쓰죠. 순수하게 나, 이제 낙하로 갈 겁니다. 환불해달라고? 아니 선생님이 하셨잖아요. <웃음> 와 근데 콘크리트 층 뭐야? 대체 포인트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? 어디서 끌어오는 거야? 이제 한번 히로애락을 볼까? 네 시작할게요. 잠깐 피 때문에 안보여이거 이거 그냥 내려가는데 없나 이거? 그 내려갈 수 있는데 없어? 어? 아니 잠깐만 이거는 제 실수예요 이건 아닙니다 잘못 누른 거야 아 이건 너무 의도가 보이잖아요 노카운트할 이거는 진짜 시작이야 이게 <웃음> 이렇게 미끄러지냐 이게 어 이거 성공하겠는데 이거 아이고 이란 <웃음> 어 잠깐만 아아 이거 안되네한번 했고요 아니야 이거 일부러 한거 아니에요 이거 컨트롤 미스야 손이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팔떨리고 있다 일단 같은 루트로 갈게요 거기가 제일 확률이 높은 거 같으니까 아아씨 도대체 왜 그래 아 이거 왜안 되지 이거 아이고 아 이런 이런 저런 아 역시 주체할 수 없는 컨트롤이 이게 어. 어쩔 수없었네 와. 어. <웃음> 아 그건 진짜 내가 실수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의도가 보여가지 보이니까 그거는 일부러 죽은 것 같잖아 그거는 결과가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정신이 들어 이제 왜요 뭐또해 다른 걸로 해 이번에는 궁수 화살 몇번 맞는지 짝수 홀수 <웃음> 왜 아니 진짜 아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이건 사기다 라고 하시는데 사기다 라고 하시는데 진짜 한번 가보자고 <웃음> 중간에 죽으면요 그대로죠 그러면은 계속 유지는 됩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안 죽었어요 이제 저는 숙련된 사람이라서 안 죽습니다 근데 맞긴 맞아요 내가 몇 번은 맞아 그래도 맞는 건 확실해요 근데 어떻게든 맞긴 맞더라고 검은 칼날? 네 검은 칼날은 제외입니다 궁의 활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시간 넉넉하게 드릴게요 나는 분명히 말했어 나는 여기서 죽은 적이 없다고 자 들어가자 추억이 복사가 된다고 아니야 아니 선생님들 아니 잠깐만 내 얘기, 내 얘기 좀 들어봐 어차피 이렇게 반짝하다가 또안 해요 한 계절밖에 한번탈까 말까 요 이때 아니면 언제 즐겨 적셔 그냥 저는 참고로 이걸 쓸 겁니다 <웃음> 비겁하다고? 장로님 그러면은 다시 롤백 할까요?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할까요? 전자는 네가 없어야죠 그러면은 3등까지 내 얘기 들어보자 못받고어 가자 이제 <웃음> 가자 <웃음> 아 이래야 내 청자답지 상남자가? 그럼 이거 쓰, 안 쓸게요 그러면 나를 감동시켰어 시작하자 이제 <웃음> 맞았어제기하일이홀어일뭐 <인기라. 웃음> 홀수 이거 아, 어떻게 이 어떻게 하죠? 어떻게 리 타고 왔어떻 이거 어 이거 어깃쫄깃한 이거 름떻 하죠? 이건 나도 아. 이건 나도 솔직히 이거 는도 모른다, 이거 불만 없죠이런 예측 없한죠니도 예측 이거 내가 실수 이거 어가실하만안어오이어 어아난 정말 모르겠어 공포를 느낀다는 1 1 m 의 아! 아! 죽어 임마. I like it, u